여기 더듬이가 이분은 있으시네요 옛날에 무슨 메뚜기였나? 아, 등치는 엄청 크기 때문에 말 조심하겠습니다 <웃음> 안 때릴 거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윗머리는 자르는거 많이 안보여 드렸죠 요번에는 아이비리그 컷이라서 좀 짧게 쳐가지고 올리는 머리인데 어차피 단계별로 배우셔야지 좀 초보명사분들도 하기 쉬우니까 이번에는 윗머리 자르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옆에 머리 다 자르기 전에 윗머리를 정리하고 가면 조금 빠르겠죠 윗머리 자를 때 기본적으로 빗을 45도 그러니까 머리 두상에 따라서 다른건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45도로 이런식으로 놔두는거예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위에 머리 맨, 맨 위쪽 머리부터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을 먼저 이렇게 공략을 해주세요 45도 두, 두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뛰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럴 땐 물을 살짝 뿌려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고 바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45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윗머리는 벌써 공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너무 스포츠하게 너무 짧게 치는 건 아니니까 적당하게 길게 자른다는 생각을 하고 자르셔야 돼요. 여기서 45도로 밑으로 바싹 쫙쫙쫙쫙 자르시면 완전 스포츠가 되는 거고 이 정도 길이의 어떤 머리를 자르시면 약간 반 스포츠 정도의 어떤 머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앞머리는 띄우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45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45도로. 여길 너무 길게 하시면 너무 이 부분에 또 머리 띄우거나 머리 붙일 때 너무 힘드니까 적당하게 위부터 이렇게 속을 45도로 이렇게 공략하셔서 뚜르룩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아시죠? 그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로 올리신다그랬는데이 부분이 올리게 되면 이 부분에 많이 겹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잘라주시는 것 좋아요 그래서 물을 뿌려주시면 조금 자르기 편하니까 물을 살짝만 요번엔 좀 뿌려주시고 이리 부분도 이런 식으로 45도 잘라주시고 45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45도 잘라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앞부분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서 살짝 들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이어서 앞머리가 띄울 수 있게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도로 이렇게 잘라 주시고 이거 연습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45도로 자르는 거 이렇게 자를 수 있다. 그리고 이 윗부분 앞머리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90도면 이건 약간 탑 부분에 있는 두상과 일치할 수 있게 어느정도 딱 일자로 든 상태에서 이렇게 앞머리를 잘라 주시면 앞머리 올렸을 때 제일 평범하고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머리가 나오죠. 요즘 머리처럼 아이비리그처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셔서 살짝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지금 윗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나와 있는 이런 뿔들은 옆에 라인을 우리가 맨날 자르는 연습하듯이 이렇게 치는 거 연습하시죠? 그걸로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지금 보시면 이 부분들 좀 많이 남았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똑같이 살짝 이렇게 정리를 들면서 이렇게 우리 가위 맨날 가르쳐드렸듯이 이렇게 가위랑 빗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짧지만 어, 적당하게 세울 수 있게끔 잘라주시는 거예요. 오늘 컨셉은.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빗과 가위는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블랙형 따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렇게 커트 형태가 나오는 거죠. 약간 이 부분 관자놀이 쪽이 약간 거슬린다. 여기 보시면 여기 더듬이가 이분은 있으시네요. 옛날에 무슨 메뚜기였나? 아, 등치는 엄청 크기 때문에 말 조심하겠습니다. <웃음> 일단 이런 식으로 살짝.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관자놀이 쪽이 이게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이따가 클리퍼로 정리를 해드려야 되고 이 부분에서 앞쪽으로 많이 쏠리는 머리를 살짝만 이렇게 줄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손질하기가 되게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똑같아요. 이 부분도 90도로 들어도 되고 45도도 돼요 대신에 두상 자체가 동글동글 하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너무 이렇게 45도로 막 자르면 너무 짧아지니까 이 부분은 약간 90도로 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옆에 층을 위층하고 같이 맞춰주는 게 제일 급선무죠 이렇게 길이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럴 때는 45도가 아니라 우리가 두 상에 맞춰서 이렇게 일자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게 위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살짝 살짝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자를 수 있으면 분명히 이 머리 금방 자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살짝 띄워서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앞머리 자를 때 이거 지금 제가 똑같이 올려서 이렇게 잘랐는데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좀 길어요. 그지? 너도 길지? 요 부분을 긴데 이 부분을 살짝 살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들어서 대신 이걸 이렇게 내리시면 안돼요 내려서 자르면 안되고 앞쪽으로 약간 쏠린 상태에서 이 앞쪽으로 여기는 이런식으로 여기는 이런식으로 여기는 이런식으로 그래서 모양을 살짝 잡아가면서 살짝 잘라 주셔야 이따가 넘기실 때 너무 좋게 편하게 넘기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 길이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면 옆머리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손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옆머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초보 미용사 파이팅. 파이팅. 키가 겁나 커가지고 씨네. 다리를 <웃음> 일단 어, 이렇게 흔들하는 어거 맞아? 어때? 괜찮았어? 아주 좋아요. 괜찮지? 딱 어. 좋아요.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 블랙 오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꾹!